짭사가지고, 짭사가지고 한번 뭐 당하신 적 있어요 혹시 예전에? 아뭐 상거라기보다는 뭐 그런 건 아닌데 예. 일단 이 경우 뭐예요? 세이버라고 네. 하는 페이트. 네, 예? 페이트에 나오는 예? 세이버 캐릭터예요. 아이 가와이, 스로리메이드 웨이트를 스다 카리바! 알터라고 하는 이제 음. 이름으로 해서 예. 음. 잘 보면 이제 꽤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포장도 그러고 아까 네. 어, 제 거랑 네. 슷하 거의 포장도 어. 완벽하게 돼있는상태잖아요 상태에서는... 이거는 포장만 봐서는 이거 모르죠. 이거 진짜 네. 정품 아니에요? 지 비품이에요. <웃음> 가짜예요? 네. 짝! 이게? 네. 어, 오! 퀄리티 너무 좋은데요? 잘 왜, 보시면 왜? 근데 이제 머리 아 부분에 이런 도색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아 얼룩덜룩하고요. 머리가 이게 뿌여버려요 네. 그리고 아 그... 미용실을 미용실로가셨네요 어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에 어. 이제 부어 넣을 과정에서 제대로 네. 안 해서 기포가 발생했거나 아아 그런 아, 경우들이 많아요 정상적으로하면이 제품으로 제 나올 수 없는 정도? 음, 음, 수준의 것들인데 아니, 담아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런 거는 그러면 저기 뭐, 뭐 어디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이제 되게 싸게 파는 경우는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음. 어? 내가 아는 시세보다 너무 음. 현격하게 싼데? 그리고 또거기 댓글을 달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아 급전이 필요해서요 이렇게 하면서 음. 지금 오늘 내일 네, 양일에 걸쳐 네. 싸게 넘깁니다 네, 그거만 아시면 돼. 돼요 어. 그렇지. 네. 내가 좋아보이는 남들도다 좋아보여서 네. 적정한 가격을 음.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시세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럼 일단 만납시다 들어가서 네. 학생인데 만 원만 어떻게 안 되겠냐며 한 위에서, <웃음> 위에서, 위에서 아니면 이. 아, 저도 써먹는 방법이었습니다 학생입니다 학생입니다 언제부터 학생이라고 아, 그러니까. 했어요? 언제 학생이었어요?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예. 보면은 네. 또 이제 개중에는 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피규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의 가치를 좀이 원래 가치가 오와. 높게 나오지 않았는데 음. 올릴 수 있는 방법들도 번역 존재해요 뭐. <웃음> 뭐 예를 들어서인데 네. 뭐 이게 제가 단마 피규어가 없어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오. 아리? 한때 서유리 씨가 이제 코스프레를 하셔서 유명하셨죠 뭐 예를 들어, 저 죄송한데 이제 만났는데 사인 좀 하나 여기다가 부탁을 드려도 요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사인을 해당 받으면. 관련된 성우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애니메이션의 네. 캐릭터를 디자인하신 분이나, 뭐 예를 들어 마징가제트 그러면 나가이 고 선생님의 사인 있다던가 성우하셨을 네. 때 그거 좀 해주세요. 예송은 아니세요? 아, 아, 네. 어떤 걸 했죠? 잔나? 네, 잔나. 바람의 힘을 마음껏 부리세요. 뭐 이런 그린데? <웃음> 그린데? <웃음> 어, 그게 돼요 그건 진짜. 어, 예를 들어 유리 씨가 저거. 피시 게임이죠. 네, 사인을 뭐죠? 롤. 롤 아, 놀이구나. 사인을 피치게임 하신데 피치게임. 저 상태에서 이제 인증샷 같은 걸 찍었다. 음. 그리고 상자에 같이 포함됐다 그러면 음. 상자도 그로죠 가격이 뛰죠. 아, 이렇게 본인이. 분... 아 이게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이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사인하기 전에 이게 시세가 얼마였죠? 원래 이제 롤드컵 때 판매를 했었을 때는 네. 4만 0천원에서 5만 0천원그 사이였어요 자 그럼 현재. 4만 5천 5만원인데 서유리 씨가 지금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서유리 씨의 사인을 받았어 그럼 이게 이제 만약에 올라간다 아무도 안살것 같아 난 남하네 어쨌건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진품과 가품에 대한 어떤 퀄리티에 대한 네네.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고 어, 이렇게 관련자의 관련 뭔가가 있으면 올라간다거나 가치가 확 올라갈 수도있다라 사실 가치 아. 가장 높게 올라가는 거는 네. 한 장판입니다. 네. 오늘 정말 함께 네. 해가지고 전문가님 정말 와. 저는 진짜 이게 또 인터넷 방송이니까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다면 형이잖아요. <웃음> 형 진짜 그냥 개 짱이에요. 쩔어요, 아. 아, 쩔어요, 진짜 시뀘요. 그냥 짱이 아니야. 완전 질려 진짜. 아뭐 일단 이런 네. 방송에 불러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음. 좀더 이런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서 피규어를 오.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좀더이 피규어 쪽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계기가 됐으면 예. 좋겠어요. 또 저희가 또 제작진들이 아마도 쭉 한번 또콜 한번 연락 드릴 <웃음> 겁니다. 예, 예, 그럼 또 한번 좀 나와주세요. 예, 주세요. 예, 예. 뭐, 언제든지 또.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굉장히 좀 재밌고 즐거운 네,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저도 사실은 네. 어, 구체관절 인형 외에는 음. 다른 장르에 대해서는 그래요. 약간 얇고 넓게 음, 음. 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 정말 재밌네데요외롭이 돼요 저도 몰랐던 네.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서유리 씨 몰랐어요. 때문에 네.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고 코체관절 인형의 매력도 알게 됐고 네.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도 평가받아도 을받될 만큼 네. 강대한 그 어떤 네. 그런 이렇게 많이 받어요 그리고 사실 그 동안 이런 피규어나 음. 네. 연화들이 주요 문화에서 좀 약간 개척을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방송에서 하는 걸 다룰 네. 정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즐기시고 좋은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네. 저희도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다는 네. 거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이 피규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것 같습니다. 댁에 계시고 또 무더운 여름일 네. 때 아니면 좀 휴식이 필요하실 때 오셔가지고 즐겁게 또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들 한꺼감상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같습니다여러분들한 즐거운 음 시간 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피규어 열심히 모시기를 바라겠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예 재밌게 놀았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마 소정의 선물 아까 보니까 어유 뭐? 어마어마한 선물이 많아습니다네그 조건은요 네 sns에 좋아요를 그냥 마구마구마구마구 눌러주시고 네. 친구분도. 그럼요. 이렇게 좀 널리 이이 잎속을 할때 널리 알려주시는 분께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그 선물 받아주시요 선물 많이 받아주세요바랍니받아시면 저희가 가져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예. 예, 가져갈게요. 어쨌든 오늘 준비돼 있어요.